안녕하세요. 별난카페 7갑상 호수가정원 칸타타입니다. 오늘은, 어, 이 토치램프로, 어, 이 풀을 제거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해요. 여기는 지금, 어, 주차장이라 아스팔트잖아요. 이 아스팔트 틈새에서 이렇게 풀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풀들은, 어, 이 뽑을 수도 없어요. 이거 차단을 해도 안 뽑히고, 어, 더군다나 이걸 호비로 팔 수도 없잖아요. 아스팔트 망가지니까. 그 다음에 이거는, 아, 모진 환경에서 자라서 이 풀들은 아주 지독합니다. 이건 농약을 줘도 잘죽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어, 이 토치로 다 이거는, 어, 지져서, 불로 지져서 죽여요. 이렇게 하면은, 어, 이제 풀이 안 나죠. 근데 이제 이 토치로, 토치나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풀이 이렇게 컸을 때 하면은 그만큼, 어, 수도를 좀더 해야 돼요. 그래서, 가능하면, 어, 새싹이 막 올라올 때이 풀을 치지면, 어, 금방, 어, 이 풀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죠. 그래서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데, 어, 제가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, 풀이 이렇게 자라도록까지, 어, 이, 뭐냐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이 주차장에 이 아스팔트 축세에, 주체, 축로난 어, 어, 풀들을 제거, 아, 어, 왜냐면, 그, 풀을 이기는 화초를, 화초를 심어서, 어, 풀들이 싸게 못 나오게, 싸게 못 나오게 에, 하는 그런 화초를 내는 소개를 하신다고 합니다. 어, 오늘은 이 토치네프로, 어, 이풀 제거하는 걸, 제거하는 걸 소개드렸어요. 어, 비가, 어, 가랑비가 오는 날 풀을 제거하려고 하거나, 이와 같이, 어, 모질 환경에서 자라서 농약으로도 잘 죽지 않는, 그 농약 원액을 뿌려도, 원액을 살포해도 잘안 죽어요 이게 이것들은요. 그래서 어, 이 토치램프로는 어, 이 풀을 제거하는 걸 소개해드립니다. 어, 간단해요 하는 거는요. 어, 이 토치는 지금 저는 이 양이 여기 해 하는 양이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토치를 이걸 사용을 하는데 어, 많은 양을 할 때에는 이 손잡이가 긴걸 사셔가지고 또 얼마 안 갑니다. 그래서 그긴거 차가지고, 그거부터 사용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. 허리가 안 아프고. 저는 요새, 어, 좀... 이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조금도 안 덮긴 합니다. 둘다 이렇게 지우는 음. 거예요. 어, 여기는 아주 모질 환경에서 자란 풀들이라 아주 독해요, 어, 이분들이풀돌 지지는 것도 좀 바짝 지져놔야 얘들이 죽지 자르면 또 살아납니다. 그래서 아주 바짝 지지는 거예요. 이분들은 아주 모질게큰풀들이에요이 아스팔트 갈라진 틈새에서 나오라고도 얘들이 상당히 강해졌지만 이후에도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는데도 차 바퀴에 밟히고 사람 발에 밟히고 하는 모두 이렇게 살아 남은 애들이 인간 콩입니다. 어이 토치로 어, 제초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산산 어, 산 밑에 있는 다시나 이런 데서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. 어, 산지 지역습니다